3D 모델링에 3D 프린팅이 있다면 2D 디자인에 레이저 커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우죠? 안녕하세요 메이커 버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한입니다 2D 메이크 시작해 볼까요? 번쩍 나오는 레이저가 보이나요? 레이저 커터는 이 레이저의 힘을 이용해 재료를 자르거나 흠집을 내는 장비인데요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재료에 흠집을 내는 것을 각인이라고 하고요 좀더큰 힘으로 재료를 자르는 것을 절단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커터는 MDF나 얇은 합판, 아크릴, 종이 등 납작한 판재 형태의 재료를 사용해서 종이 토퍼, 아크릴 무드 등, 나무를 응용한 작품 등 다양한 만들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하기 위한 디자인 파일은 어떻게 만들죠? 잉크스케이프를 배워봅시다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벡터 이미지를 자유롭게 편집하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잉크스케이프는 레이저 커터를 위한 다양한 확장팩을 지원해 주는데요 상자 디자인 퍼즐 디자인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무료라고요 2D메이크 책과 함께 잉크스케이프도 배우고 레이저 커터도 배워서 무엇을 만들어볼까요?